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워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파워 유형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까? 예, 대표적인 것이 파워는 어, 자기가 선택한 것을 자기가 이룬다. 라는 것이 파워의 주 욕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할때 옆에서 어, 내가 딱 마음먹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엄마가 너 요즘 공부 좀안 한다, 공부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파우 유형은 그만 책을 듣고 맙니다. 모든 사람들이 뭔가 내가 하려고 할때 옆에서 거둔다면 짜증이 나겠지만 파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짜증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 행동을 멈춰버리는 그런 단계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좋은 의도든 뭐 아니면 충고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뭐 제안을 하거나 조언을 할때 그것을 다 태클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오로지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이루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자기 스스로 아, 내가 대단해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파우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 이 파우 유형이 어, 자기가 이렇게 주도한다 라는 의미가 우리는 조금 더 이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조금 자기 주도한다 라는 것이 파워가 어, 주도하고 싶은 것이 자기 주도인 것인가 아, 아니면은 파워 유형을 제외한 다른 유형은 자기 주도를 못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자기 주도형이라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인데 사실은 룰 유형도 굉장히 자기 주도를 잘할수 있습니다. 어떤 목표, 목적이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자기 주도해 나가고 또뭐 마켓 유형 같은 경우에는 뭔가 결과를 보기 위해서 또 자기 주도할 수 있습니다. 또 아웃풋은 어, 자기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또 자기 주도하거든요. 그러면 파워 유형이 말하는 그런 자기 주도란 무엇인가 어쩌면 파워 유형이 가장 자기 주도를 못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언제 주도하느냐? 파워 유형은 사람들 속에서 주도한다. 혼자 있을 때 뭔가 하지를 않아요, 파워 유형이. 혼자서 뭔가를 계속 해 나가는 것은 파워 유형이 하기가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워는 항상 사람들 속에서, 그 대중들 속에서 아니면 어떤 집단 속에서 또는 그냥 친구들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내가 뭔가 주도하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런 장이 없어지면 조금 스스로 뭔가 혼자서 주도해 나가는 건 아주 힘들죠. 그러니까 집에 와서 좀 퍼지고, 들어눕고, 뭐, 집에서 좀 게으른 그런 모습을 마요, 많이 보여주는 것이 파워 예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점을 이제 우리는,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욕구는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들 관계에서 이 욕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 어, 정말 파워가 주, 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파워는 어, 일단 파워가 이렇게 오행 구조도에서 보면은 파워는 일간하고 이렇게 똑같은 오행의 오행이 바로 파워에 해당이 되면서 이그 일간을 기준으로 볼때 일간에서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 일간이 대상을 어떤 대상을 생하거나 또 어떤 대상을 극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표출하고 싶어하는 욕구 또는 뭔가를 지배하고 싶은 욕구 이렇게 좀 나누어 볼수 있는데 이 지배하고 싶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재 재성 예, 그러니까 마켓 어, 물질이나 이렇게 우리가 현상들 음, 시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배하고 싶다 그러면. 파워는 나는 좀내 주도적으로 어내 욕구 내 욕구는 뭔가를 이 물질 대상을 내가 많이 누리고 싶고 그리고 많이 취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파워가 약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정도와 파워가 강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정도는 굉장히 그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파워라면은 나는 좀 뭔가 많이 취할 수 있어 좀어 조금 하는 것은 성에 차지 않아. 내가 뭐 돈을 몇백만원 버는 것은 성에 차지하나 나는 천만원, 이천만원 벌어야 돼 이런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파워 유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힘을 쓸수 있다라는 것과 또 스스로가 자각하기에 나는 뭔가 좀어 자신감 있게 좀어 시시하게 하지 않고 좀 크게 할수 있다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파워 유형이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이 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뭔가 할때 굉장히, 어, 파워풀하게, 힘있게, 또, 음, 열정해서, 그렇게 해서 일을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에너지 차원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이, 파워는 좀 크다. 다른 유형에 비해서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욕,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 어, 무한대로 펼쳐진다면 그것은 욕심이 과해진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파워 유형이 가장 이제 뭐 정관이라는 그런 정관이라는 정관이라는 에너지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이런 조절하는 힘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정관이 있을 때는 어떤 기준, 룰 아시죠?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자기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룰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파워 유형이 정관이 없다면, 어, 어떤 그, 뭐, 파워 유형이 정관이 없다면, 어떤 그 규율이나 어떤 법적인 정도를 넘어서서 편법을 써거나, 사기를 치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많이 취해야 되겠다라는 데만 초점을 맞추게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이 파워 유형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위험하느냐 재물을 취하는 데 위험하다 다 소비 소비로 소모적인 대로 이렇게 들어간다 많이 차용하게 되고 언행 가서 겁없이 돈을 빌리게 되고 남의 돈을 빌려서 어못 갚게 되고 그리고 또는 어이 파워가 바로 일간하고 똑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동병상련하는 마음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어 친구가 힘들면은 내가 힘든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내가 직접적인 도움을 어 주게 되고 내가 도움이 줄 힘이 없으면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주게 되고 돈을 빌려줄 돈이 없으면 빌려서 딴데 가서 빌려서 친구한테 돈을 주게도 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것도 파워가 잘하는 일이지만 또 내가 힘들 때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잘하고 그리고 뭐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는 경우도 그냥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밀어붙이는 그런 것도 파워가 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에서 정관이 있다면 굉장히 이 파워가 그, 자기의 어떤 도를 넘지 않고 굉장히 기준을 잘 가지고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 유형은 되게 다른 유형의 월지의 유형에 비해서, 어,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어, 진로나, 그다음에 그다음 그 다음에, 그다음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것들과 취합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 파워, 내가 힘을 쓸 때, 어느 쪽으로 힘을 쓸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웃풋으로서 파워를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 룰에 의해서 어떤 그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어,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조직 안에서 내가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하거나 해서, 어, 어 취업을 해서 돈을 벌면서 자기의 힘을 쓸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내가 뭐, 뭔가를 하면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고 굉장히 이 힘을 쓰는데 다양하게 힘을 쓰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어, 선택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한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 이 파워는 잘써여지면 굉장히 어, 이 그래서 이 파워 유형은 잘써여지면 굉장히 어, 협업도 잘 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에너지를 정말 그 집중, 집중해서 집중 쓰면서 다른 사람이 어, 며칠을 해야 될 일을 하루 만에 할수 있는, 진짜 일당백을 할수 있는 그런 힘을 쏟아내기도 하지만, 또는, 또는 때로는 이 과한 힘이 어떤 사람한테 타격을 입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형이 우리가 자녀 중에서 만약에 파워 유형이 있다면은, 부모님들은 굉장히 이 파우 유형을 상대하기가 되게 짐이 빠지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선택을 해서 스스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려는 행동하려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또 건축을 하는 데서 굉장히 힘이 들죠. 그래서 이 파우 유형이 이제 어떤 잔소리, 어, 잔소리가 아닌데도 다 잔소리가 들리 잔소리로 들려지겠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듣기 싫어서 미리미리 어, 때로는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해요. 어머니가 미리 얘기하기 전에 어 제가 잘못했어요. 어 아무 잘못도 아닌데도 더 이상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뭐 숟가락 하나 떨어져도 어 죄송해요. 제가, 어, 제가 잘못했네요. 실수했네요. 이런 말을 미리미리 이렇게 하면서 차단시키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는 이제 뭔가. 개입이 들어오면은 그냥 그 일을 하지 않아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아이들은 대답만 예 해놓고 그냥 행동은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계속 진행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예, 컴퓨터 이제 그만해라 예, 시간 다 됐다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몇 십분을 끌고 갑니다. 어머니가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기 직전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어, 자기가 그 말을 이제 시켜서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컴퓨터를 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중단하기 힘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파워 유형은 누가 지시해가지고 딱말 떨어지자마자 수긍하면서 네 이렇게 하는 것을 너무 잘 하지 못해요. 파워 유형은 그렇게 누가 지시를 내려서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예,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라고 해도 선생님이라고 해도 그 말에 바로 수긍해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될 때는 정말 정말 억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좀 허물이 없고 편안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한 그 파워 유형의 이런 본질적인 행동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말 어 뭔가 하나를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겨우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날때 그때 겨우 움직이는 그런 모습 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어 이제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이 파워 유형에게 어떻게 어떤 뭐 육아법, 어떤 그 대응책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이런 본질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파워 유형이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뭔가를 진행하는 것 외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에는 정말 능률도 오르지도 않고 되게 스스로가 그렇게 행동하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누가 시켜서 하는 자기 자신의 행동이 가치없게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뭐, 계속 이제 지시해서 부모님이 이제 너무 강압적으로 계속 지시해서 뭔가를 하도록 한다면은 자존감만 끊임없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기가 직접 어, 선택해서 행동해보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선택해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겠습니까? 시행착오를 끊임없이 거듭할 것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장점을 또 찾아낸다면 파운는 행동으로 자기가 실행했을 때뭐 성공했든 실패했든 어떻게 했든 그 행동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그, 그 행동 행동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노하우 어떤 엄청난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파워 유형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자기가 발전이 계속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아, 뻔히 부모가 뻔히 너가 어떻게 하면 이제 실수할 거다 실패할 거다라는 것을 알더라도 한 번쯤 부딪혀보게 하는 그런 그런 방법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파워 유형은 조금 더 발자국, 몇 발자국 뒤로 나와서 뒤로 나와서 아이를 상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오직하면 음, 여러분 어디 이렇게 뭐 자주 상담하러 가시면 은 유학을 보내세요. 기숙사 보내세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부모님과 떨어져서 생활할 때 훨씬 더 아이가 어, 이런 자기 에너지를 전적으로 쓸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제재나 터치가 없을 때 친구들, 동료들끼리 있을 때에는 이제 경쟁심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이 살아나게 되고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정말 10분 발휘하는 그런 네, 그런 능력치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어떤 성과를 막 내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어, 공부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파워 유형은 우리가 인풋을 사용할 때 사실은 공부를 하는 데에는 이 파워, 친구 관계가 방해가 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진짜 공부하는 그 사람들, 연구만 하고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파워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파워가 없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위약하게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인풋을 주도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정말 공부에 집중하고 알맥, 직접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그래서 몰입할 수 있죠.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데 이 파워 유형이 이제 공부를 하기에는 공부에 전적으로 매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유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공부를 다 못하는,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워 유형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 친구들 관계가 더 중요하고 또 공부를 이런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공부를 할 때도 꾸준히 반복해서 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 내가 어 뭔가 이제 경시가 있다 시험이 있다라고 할때그 것을 위해서 예, 몰입하는 형태로 공부를 하는데요 그런데 어 여기서 집중력이 굉장히 다른 에너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에, 어, 이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열 페이지를, 문제지를 푼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열 페이지를 푸는 데에, 뭐, 두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이 파워 영이 마음만 먹으면 30분 만에 다 해치운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아마 보실, 보신 부모님도 많으실 건데, 이게, 어, 건성으로 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마음먹어서 집중을 할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면서 이 머리 회전도 그 에너지를 통해서 굉장한 집중력을 가지면서 협입를 하는 그런 유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먹으면 정말 짧은 시간에 뭔가 다른 사람의 그몇 배의 힘을 내어서 이루어내기 때문에 공부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뭐 겨루는 일이 있으면 은 이제 그런 힘을 내게 되죠. 근데 억지로 뭐 내가 어, 여유 있게, 이제, 뭐, 계획을 아무리 짜도 그런 눈앞에 경치가 없으면은 그 힘이 잘 나오지는 않는 그런 유입니다 그래서 이파오영이 공부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친구 관계도 또 어, 하면서 그 안에서 또 이기기 위해서도 열심히 하고 이런 형, 형태로 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숙사 생활을 한다거나 뭐 유학 생활을 한다거나 했을 때에 어떤 그 부모, 어른의 어떤 터치가 없이 어, 또래들끼리 이렇게 경쟁을 할때 어쩌면 가장 거기서 힘을 잘줄수 예, 있는 유형이 바로 이 파우 유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 이제 어머님들, 자녀 중에서 이렇게 파우 유형인 아이가 있다면 은 조금 어, 부모님과 떨어져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숙 생활이나 어, 유학 생활을 할수 있도록 계획을 짜 보시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좀 끼고 있어야 될 아이도 있고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고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면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어 편안해지면서 이 부모장애의 관계도 굉장히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알면서 우리는 그 아이의 능력치를 조금 더 개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 어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